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TV 소장 방이선입니다. 어, 오늘은 추석 연휴 하루 전날입니다. 어, 오늘 낮에는요. 금매물로 어, 나와있는 그런 매물들의 상담이 오늘 많았었고요. 어, 그리고 재개발 지역에 어, 물건들을 사셨는데 어, 조합 자격에 좀 이상이 있어서 그런 상담을 하러 오셨던 분들이 오늘 또 한두 분 계셨습니다 어, 그래서 재개발이나 이런 물건을 사실 때는 권리 분석을 잘 해보시고 정확한 물건을 사시는게 굉장히 또 중요하다는 생각을 또세삼 상담을 해드리면서 오늘 또느꼈었고요 어, 오늘 이렇게 추석 전에 유튜브를 켠거는요 건매물들을 어, 이제 상담을 어, 해드리다 보니까 어 그냥 1, 2천 이렇게 산 금매물들이 그 아니라 정말로 이런 금액의 거래를 하시려고 정말로 내놓으셨단 말일까? 이런 정도의 금매물들 그 있잖아요. 그런 매물들은 과연 지금 사는 게 옳은지 아니면 소장님 이걸 뭐 자꾸 집값이 빠진다는데 뭐 내년 되면 혹시 더 빠질까요? 이런 고민들 때문에 결정을 못하시는 분들이 또꽤 계세요. 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 오늘은 제가 뭐 데이터를 제가 보는, 뭐 참고하는 사이트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그 중에 오늘은 부동산 지인이라는 사이트를 가지고, 뭐 KB부동산 시세도 보고, 한국부동산원 자료도 봅니다. 근데 네, 보는데, 그 중에, 오늘은 부동산 지인 안에 들어오면 불인이들도 아주 쉽게 여러가지 데이터들을 볼수 있도록 잘 만들어져 있어요 데이터가 다른 지역은 다 제껴 놓고요 오늘은 부산만 좀 가지고 어 그동안 항상 부동산은 대한민국 부동산이 거의 40년 뭐 대한민국 부동산 40년 하는 책을 제가 옛날에 뭐 리뷰하다가 어, 아직 다 마무리를 못하고 있긴 한데 그 역사만 봐도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어 완화와 규제가 온탕, 냉탕을 계속 오가는 그런 정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데 지금은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규제를 굉장히 강하게 강하게 했었죠. 규제 정책을 강하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이게 냉탕이 아니고 온탕이었습니다. 온탕 그죠. 어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을 다시 좀더 더 잡아야 한다는 그런 이제 차원에서, 어 지금 정부도 처음에 공약들은 규제를 뭐 풀어주는 그런, 어 공약들이었기 때문에, 아, 민주당에 반대로 공약을 많이 풀려나? 이러고 이제 또 응원을 하신 분들이 계시죠. 그렇지만 이 부동산 이제 그 가격이 또 제자리를 어느 정도는 또좀 과열은 또 막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규제를 푸는 게 처음에 규제를 스물몇 번을 하나하나 하나씩 완전히 너덜너덜너덜 계속 묶었던 것처럼 지금 푸는 것도 하나하나 잘못하면 너덜너덜너덜 지금 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웃음> 그러다 보니 어꽤 푸는 것도 있지만 이번에 종부세도 뭐 완화정책 처음에 안내했던 거에서 통과된 거 보니까 뭐 어찌 보면 한 반쪽 정도만 통과된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뭐. 11월까지 상향된 것도 있고 뭐 일시적 이주택자뭐 상속주택 그지방에뭐 3억 이하 주택 이거는 1주택으로 봐준다. 뭐그 어, 다음에 중과세율이 아니고 단일세율 적용한다. 이런 거는 괜찮지만 다주택자의 어떤 주택수를 뭐 공시가격으로 그냥 다 하기로 한다. 이런 거는 아직 통과된 내용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건 나중에 이제 그 기재부 세법 개정안 최종 통과된 거를 한번더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것처럼 민주당이 아직 다수당이고 지금 지금의 여당이 다수당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 규제를 늘 강하게 하던 그 민주당의 벽에서 부딪히는 것들이 지금 아직 꽤 있고요. 어,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아직 다 원하는 만큼 뭐 조정되어 있는 것도 이제 아니라고 보는 거죠. 어, 그런 이제 그 정책 하에서 현재까지 지금의 이 현주소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냐 이랬더니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어, 먼저 간단하게 요거는 빅데이터 지도에 이렇게 들어와 보면 시세와 입주량과 거래량과 전출입, 뭐, 인구, 이런 거를 한눈에 싹다 파악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먼저 시세는 부산을 최근 3년간 시세만 놓고 보면 무려 49.5%가 올랐어요. 이 부산에 어떤 이그 주택 아파트가. 뭐 2년을 놓고 보면 34.2%가 올랐고요. 1년치를 놓고 보면 1% 올랐고요. 1년이라면 작년 9월부터잖아요. 그렇죠? 작년 10월부터 대출 규제들이 좀 많이 강화가 됐거든요. 9월까지는 좀 거래가 있었고 어, 6월로, 6개월을 월로6딱 놓고 보면 대출 규제의 그 포관에 들어와 있는 범위잖아요. 올해 그거니까 마이너스 1.2 거래가 완전히 뚝 끊겼었죠. 그리고 이때는 대선 그 이후에 이제 그 물량들이 지금 집계가 된 거겠네요. 그 다음에 3개월을 놓고 보면 마이너스 0.9. 그 6개월 마이너스 1.2에 비하면 3개월 마이너스 0.9는 감소폭이 줄었죠. 그 1개월을 놓고 보면 마이너스 0.3. 8월부터 9월까지는 마이너스 0.3. 감소폭이 줄어드는 거는 눈에 보이시죠? 매매 감소폭이. 이게 하나의 포인트고요그 다음에 전세량을 또 놓고 보면, 어, 전세지수는 전세가액이죠 어, 3년을 놓고 보면 33.6%가 올랐죠 2년치를 놓고 보면 20.8% 1년치 놓고 보면 마이너스 0.6% 줄었어요 6개월치 놓고 보면 마이너스 1.8% 3개월치는 마이너스 1.2% 1개월 놓고 봤더니 마이너스 0.4% 가액들이 조정이 된 거거든요 지금 6개월, 3개월, 1개월 점점점 전세도 에 이게 프로테지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고 있는 게또 보이시죠? 어그 다음에 입주 물량 입주 물량은 2022년, 23년은 부산이 꽤 많아요. 2022년은 부산 진구 쪽 이쪽이 굉장히 많죠. 어반파크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아너, 그죠? 그다음에 이시공. 그 다음에 골다노 그죠? 그 다음에 이시공 그세 개만해도 상당합니다 입주 물량이. 그 다음에 2022년부터 24년까지를 다 해서 3년치에 총 수요량을 더하고 3년치에 공급 물량을 더하면 22년 23년 2년치 물량과 소화보다는 이게 좀 줄었어요 공급 그 물량이 근데 22년 25년 3년치를 놓고 보면 적정으로 딱 바뀌어져 있습니다 공급 물량이 작고 이제 그동안 과잉으로 있었던 게 이제 소화가 끝나는 거죠 어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중에 그럼 지금 현재 거래량은요. 9월달 시골에 올라간 거는 38건이 답니다. 부산이. 8월달은요. 평균이 3671건이 평균인데 부산 전체 의매매 거래량이 823개입니다. 거의 뭐 4분의 1 수준인가요? 그 다음에 7월달은 거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거래량이. 물론 8월달은 여름휴가 기간이라서 집안 사고 뭐 다들 바다로 계곡으로 가셨던 분들도 계시겠죠 7월 8월 9월 거래량은 작아져 있다 이러면 정말로 급하게 팔려고 마음먹었던 그런 분들 물건이 안 팔리고 그대로 금매로 나와있던게 금매로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 진짜 꼭 팔아야 될 물건은 진짜 금매로 조성이된 것들도 있겠죠 그런게 거래가 됐다 되고 있다 보면 마치 그게 시세인 것처럼 우리는 또 착각 속에 빠지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 우리가 그런 착각이 있든 말든 지금 한번 보세요 1년 매매의 지수입니다 매매 시세 6개월 3개월 2개월 슬슬슬슬 폭이 점점 조금 조금씩 지금 줄고 있잖아요 그쵸 금매물들은 어, 인데도 불구하고 시세는 이제 감소폭이 조금 조금씩은 마이너스의 폭이 좀 줄어들고 있고요 어, 이러다 보니 그럼 이게 뭐를 얘기하느냐 한번더 중복으로 체크를 해보면요 2017년도에 부산이 조정이었을 때 어, 이렇게 매매정감지수 이게 이렇게 안 움직였습니다 다 계속 줄여가지고 안 움직였어요 그러다가 2019년 11월에 이제 조정이 불렸죠 그때부터는 또막 미친듯이 거래가 됐습니다 어, 이러다 부산 전체가 불바다 되겠다 어, 매매가액이 그래서 2020년 11월에 다시 또 이제 묶었죠 이렇게 불이 됐죠 새 파란 거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지금까지를 또한번 보는 거죠 자 이렇게 봤더니 불이 났던 게 이제 어떻게 됐나요 약간 그 2020년도에 불이 나가지고 이때 불이 나서 조정을 묶었더니 그게 또 제일 처음에 다 묶었던 게 아니었죠. 한달 차이로 어 묶어놨더니 슬슬슬슬슬슬 폭이 줄다가 지금은 부산 전체가 전체가 조중일 때처럼 나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거래량이. 가액을 떠나서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리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어 이런 분들이. 비가세 처리기간 일시적 유주택으로 팔아야지 이랬던 집이 안 팔리고 분양 당첨됐는데 처분 조건으로 당첨됐던 분들이 집이 안 팔려가지고 부적격 날 그런 지경이 돼가지고 이제 무조건 팔아야 되는 그런 집들이 있는데 안 팔리고 있는 것들 그게 요 지경에 이제 와 있는 거예요 부산 전역이 이러다 보니 부산에서 부산시에서 전체 국토부의 조정을 풀어주세요 하고 건의를 해놨죠 그럼 우리가 이 점에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만약에 이래 있는 상황에 아까 우리 보셨잖아요 거래량 아예 안, 안 그거 거래가 안 돼가지고 어 못했던 거 거래량에 거래량에 꼼짝달싹 안 해가지고 이거 뭐 38건 뭐 823건 뭐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팔려가지고 어, 새파랗게 얼어있는 조정 대상 지역 하에 이 상황이 이제 조정이 풀리면 일단은 시장이 정상화되려면 거래량이 늘어야 되거든요. 그럼 거래가 좀 되기 시작하면 지금처럼 이런 금매들은 계속 있을까요? 거래가 다 되어버리고 없을까요? 아니면 안 팔고 들어가 버릴까요? 그래서 진짜 금매물들은 지금이 어쩌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금매물들은 주석할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사는 수준의 주석할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진짜 이런 거를 제가 한 번쯤은 짚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다음 역세권의 대단지에 아주 그냥 A플러스급 이런 단지의 물건들이 그렇게 나온다 하면 아까처럼 조정이 불려서 거래량이 는다 그게 그대로 있겠냐고 예. 큰 그림을 놓고 보면 숲을 보고 나면 나무가 보여요 그럼 그 나무를 언제 베야 될지 실을 언제 뿌려야 될지 큰 숲을 보고 나면 그거는 저는 파악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추석 연휴 때 어, 이런 데이터를 좀잘 점검을 해보시고 부산 전역에 각 구역에 어, 내가 이 구역은 평상시에도 늘 관심이 있었어요. 이런 구역이 있으시면 점검을 하시고 송품을 한번 팔아보세요. 그리고 제 도움이 필요하면 초롱 부동산에 언제든지 전화 주셔도 됩니다 어, 추석 연휴 동안은 사무실은 문안 엽니다 휴가고요 대신 전화 상담은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셔도 되고요 음, 행복하고 풍성한 그런 추석 보내시고 또 추석 끝나고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또 좋아요 눌러서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한 추석 되십시오